어... 와 나도 청신로 살고 싶다 난 맨날 건강에 적신호만 켜져봤지 저기 살면 건강해질 것 같은 청신호 부럽다 <목소리> 액션! 다시 해야 되는거 아니야?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다 t 지 u r e I'm n 지 t sure. i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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, ha, ha.